와와분리와 와, 와, 장난이야 응? 열먹제육볶음제이제육볶음또 제육 쌈이거든 오케 이 아. 어. 랩찌리 분들도 2단계는 충당인데? 음. 음. 도전 한입에 도전 음. 안녕하세요 에덜지연입니다 네 여러분 솔바게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네, 맞아요. 이차돌 이차돌에서 대한민국의 소푸드 제육볶음을 전문점으로 하는 프랜차즈를 하나 출시했다고 해요 이름하여 제육폭식 고기의 진심인 이차돌에서 만든 브랜드인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육폭격기가 돼서 제육폭식의 메뉴들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주문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네 여러분 저는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육볶식의 대표메뉴 제육볶식 670g짜리랑 열무국수 하나 주문했고요 이게 맛이 3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게 양을 보니까 6 7 0 g 면은 요즘 삼겹살 1인분에 한 180g 되나? 4인분이잖아요 4인분 그래서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도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2단계로만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고기 고기, 고추장찌개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고기, 된장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된장찌개 먹었어. 그래서 고추장찌개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육폭식에는 이렇게 빨간 제육볶음 말고도 고추냉이, 간장, 제육폭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주문 했고 어 이거는 열무 비빔국수로 변경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너무 귀엽죠? 이름이 육대식이래요 MBTI는 ESTP, 나는 ENFJ인데 와, 여러분. 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와, 장난 아니야, 아니야. 어, 대박, 대박. 어, 그 고추냉이 간장 제육볶음은 제가 맛만 보려고 살짝 여기 덜어놨고요. 나머지는 다 부모님 드렸어요. 부모님과 약간 3분의 1씩 교환을 한 거지. 그리고 열무국수. 어제 술을 마셔서 열무국수가 당기더라고 거기다 비빔국수는 한입 정도만, 한 입만. 그리고 고기 고추장찌개. 고기 고추장찌개. 그리고 쌈 싸먹을 수 있는 재료들. 아, 너무 먹고 싶었어. <웃음> 그러면 우선 열무국수부터. 아, 저 왜냐면...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런지 해장 너무 먹고 싶고, 이런 시원한 게 땡겼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내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와... 어. <웃음> <웃음> 와... 가슴이 뻥 뚫리는 맛이야! 아불량와 장난이야 음? 그리고 떡도 들어가있어 근데 이거 별로 안 매운데? 1단계라서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그냥 맛있게 감칠맛 정도? 음 계속 땡기는 감칠맛, 그 정도의 매운맛 음. 떡도 쫄깃쫄깃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어? 시원한 게 최고죠 음. 미쳤다 미쳤다 음. 입맛 확떨기는 열무국수 음. 열무국수 위에 제육볶음 이렇게 열무국수의 시원함이, 이 매운맛을 약간 살짝 잡아줘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우리 보통, 갈비 먹을 때냉동 많이 먹잖아요. 이제는 끝, 아니야, 아니야. 제육볶음의 열무국수. 어. 어, 여기 열무 맛집인데, 근데? 제육볶음은 말해 뭐해. 이채알도를 서낸 브랜드잖아요. 당연히 공기니까 맛있지. 응. 그리고 얘는, 고추냉이 간장 제육볶음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고추추냉이를 같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래 음. 이렇게 음. 제육볶음을 고추냉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고급진 음식 원래 이렇게 제육볶음이 소울푸드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인데 고추냉이를 같이 먹으니까 진짜 고급진 맛이고 되게 특별한 맛이네요음 맛있어 근데 고기 너무 부드럽다 음. 음. 아. 그리고 제육볶음 하면 쌈이 빠질 수 없죠 어. 여기 상추 위에 제육 많이 제육볶음은 또 쌈이거든 응? 오케이 여러분 아 음. 육즈머리 너무 맛있는데 봐 너무 끓였었나봐 맛있다 이 집에서 추가한 고기, 고추장찌개.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더라고요 음. 음! 깻잎이 들어가 있어서 깻잎이 한끗하 나고 너무 맛있겠다. 되게 깔끔해. 저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약간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고기 때문에. 근데 엄청 깔끔해요.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다 맛있는데, 이 열무국수에 제육볶음 싸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쌈도 맛있긴 한데, 와. 이 매운맛이 계속 끌려. 맵찔이분들도이단계는 충당했는데? 아 근데 이 열무국이 되게 별미다. 열름에서 그런지 음. 너무 맛있어. 가슴이 뻥 뚫래요 제 입에는 비벼도 맛있는데 무국수 짱이다 응. 진짜 많아 진짜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배불러요. 배가 터질 것 같아. <웃음> 역시, 그 고기의 진심이 2차도의 새로운 프랜차이즈라서 그런지, 제육볶음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건, 그 제육복식 6칠0그 다음에 열무국수, 열무 비빔국수, 고추냉이 간장 제육볶식 그리고 고기 고추장찌개 시켰는데요. 제육볶음식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불향이 후각을 자식, 자극시켜요. 쫄깃한 식감이 미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열무국수. 와, 여, 여기는 열무국수 맛집이라도 해도 될것 같아. 이게 고기는 당연히 맛있죠. 제육볶음집이니까. 그런데 당연히 맛있는데 열무국수가 엄청 시원하고 새콤한 게 입맛을 확 들어가죠. 진짜 갈비냉면 좋아도 맛있겠지만 이제는 제육볶음과 열무국수의 이제 시대가 온다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조화가 그리고 고추냉이 간장 제복식은 제가 제볶금에 이렇게 고추냉이를 같이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 맛이 어떨지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고급진 음식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어, 고기 고추장찌개는 이게 깻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마우을때 깻잎이 향 입에 싹 퍼지는 게오 진짜 깔끔하게 맛있는 찌개더라고요 이게 고기가 들어가면 느끼할 수도 있고 막기름질 수도 있는데 정말 깔끔하고 감칠맛나는 그런 찌개였어요 와 너무 맛있어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야6 7 0 g 짜리 어떻게 먹어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거 하나 주문하셔서 뭐 가족끼리 한 3명이서 같이 먹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니까 1인분 메뉴도 있더라고요 그거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제육볶음은 열무국수랑 이렇게 세트를 주지만 옹깃밥은 따로 별도로 시키셔야 되는 점 여러분 한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 저녁에 가족끼리 제육볶음 어떠세요?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잖아 같이 가족끼리 오순도순하게 쌈싸 먹고 이러면서 즐겁게 보내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를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정말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 시켜가지고 진짜 30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쌈싸 먹고 먹고 그 다음에 국수랑 먹고 제육덕밥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